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감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어, 화성꿈마루라고 하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강좌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첫날이에요. 개강하는 날이구요. 어, 뭐 제가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에 여기까지 올려면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딱 2시간 걸리네요. 이렇게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어디든지 전국 팔도 다 돌아다닙니다. 아,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있다가 짬짬이 좀 찍어서 어,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제가 강의를 해야되는 UNA 센터라고 하는 곳에 거의다 왔거든요 전경을 한번 좀 보시죠 어 센터는 참 건물이 멋져요 좋은데 동네가 아직 부척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도나 이런게 좀 약간 덜덜 넘어져 있는 그게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목소리를> 네, 어, 대체로 보면 강의하러 다니다면서 보면서 느끼는 건 음, 지방에 있는 교육기관들 건물들이 대부분 다 보면 되게 멋있더라고요 새로 지은 건물도 많고 해서 되게 멋있습니다. 건물이 뭐, 뭐, 뭐,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명한사노랑감사입니다 음...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강좌 첫날 수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15분 모시고 수업을 진행했고요. 첫날이니까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음, 제가 마무리 짓고 나오는 건물. 제가 사실은 그 강의하는 모습도 좀 찍었는데 영상 편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들어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강의한 건물 아까 시작할때 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다시한번 보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보면 볼수록 네, 건물이 되게 큼직하니 좋네요 자 이렇게 어, 이것도 일상 브이로그 좀 되려나요 음, 조명강사 노랑정수원은 이렇게 멀리 인천에서 화성병점까지도 방해하러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